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 창세기 30장에서 36장.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오랫동안 머물렀어. 내내 가축을 돌보면서 말이야. 원래 야곱은 목자였으니까 가축 돌보는 일을 잘했겠지. 야곱은 라헬과 레아와 결혼하기 위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일했단다. 그렇게 삼촌을 위해 일하는 동안 야곱은 자녀도 많이 얻었지. 아들 열한 명에 딸한 명이었단다. 그중 막내 아들의 이름은 요셉이었지. 야곱은 막내 아들을 가장 사랑했단다. 왜냐하면 라엘이 낳은 단한 명의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거든. 그 오랜 세월 동안 내내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 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어. 자기가 원래 살던 곳. 가나안에 가고 싶었어. 하지만 라반은 가, 야곱을 계속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했단다. 야곱이 가축을 아주 잘 돌보았으니까. 나중에 야곱은 삼촌 집에서 일한 대가로 양을 받게 되었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야곱의 양떼도 아주 많아졌어. 야곱도 부자 목자가 되었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였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지. 야곱아, 이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겁내지 말아라.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어. 소, 양, 낙위, 낙타를 다 이끌고 길을 나섰단다. 야곱 식구들만 해도 그 수가 아주 많아서 줄이 꽤 길어졌지. 야곱 일행이 가나안 나라 근처에 도착했을 때 야곱은 더러 겁이 났어. 에서 형이 군인들을 많이 데리고 자기 쪽으로 데려오고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 에서 형은 아직도 자기에게 화가 나 있을까? 야곱이 예전에 자신을 속였던 것을 에서는 아직 기억하고 있겠지? 에서는 그때만 해도 야곱을 죽이겠다고 말했지. 그런 애서 형이 무서워서 야곱은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잖아 애서 형이 아직도 자기를 죽이려고 할까? 자기 아내와 아이들도 다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지? 야곱은 정말 겁이 났어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단다 하나님 제가 형에게 잘못한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애서 형이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고향에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야곱은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했어.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스스로 꾀를 냈단다. 야곱은 아직도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을 조금은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예전에 죽을 파라서 형에게 장자권을 샀던 그때처럼 말이야. 야곱은 하인 서너명을 애서형에게 먼저 보냈지. 그리고 하인들에게 양과 소와 염소를 많이 끌고 가라고 했어. 모두 다 애서형에게 줄 선물이었지. 어쩌면 애서형이 선물을 받고 화를 풀지도 모르잖아. 야곱은 정말 어리석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면 될 텐데. 야곱은 아직도 그것을 모르나 봐. 아니면 자꾸 잊어버리든지.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단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셨어. 그런데 이 천사가 야곱에게 자꾸 싸움을 거는 거야.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는 사랑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 야곱은 그것이 정말 무섭고 싫었지. 그래서 야곱도 같이 싸움을 하면서 말했단다. 하나님, 저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주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 이제야 야곱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것 같아. 야곱은 하나님만 믿으면 돼. 스스로 똑똑한 척 꾀를 낼 필요가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멋진 새 이름을 주셨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지. 이제 야곱의 이름은 두 개야.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나중에 야곱의 자손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불리게 된단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뜻은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뜻이야. 다음날 야곱의 식구들은 다시 길을 떠났어.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 멀리에서 먼지구름이 몰려오는 것이 보였어. 에서 형이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이쪽으로 달려오는 것이었어. 에서 형이 아직도 야곱에게 화가 나 있다면 어떡하지? 하지만 야곱은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거라고 굳게 믿었거든. 야곱의 식구들이 있는 곳에 도착한 에서는 낙타에서 풀쩍 뛰어내렸지. 그리고 야곱을 향해 달려왔어. 에서는 야곱을 끌어안으며 입을 맞추었단다. 에서 형은 야곱에게 화가 나 있지 않았어. 오히려 야곱을 만난 것을 기뻐했단다. 에서도 아주 큰 부자가 되어 있었거든. 아버지 이삭이 야곱만 축복해 주었다고 속상해할 이유가 없었지. 정말 다행이야. 모든 일이 잘 되었어. 이제 야곱은 평화롭게 가던 길을 계속 갈수 있었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살았던 고향 헤브론을 향해서. 헤브론으로 가는 중에 야곱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베델이라는 곳으로 먼저 갔단다. 아주 오래 전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약속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잖아. 거기서 야곱은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 꿈을 꾸었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 야곱은 헤브론을 향해 계속 갔어. 양떼와 어린 양까지 데리고 가는 길이어서 빨리 걸을 수는 없었단다. 하지만 고향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 야곱 이행이 헤브론 근처에 이르렀을 때 라엘이 아기를 낳았단다. 이번에도 아들이었지. 이 아들의 이름은 베냐민으로 지었단다. 이제 야곱은 아들이 열두 명이나 되었단다. 그런데 아주 슬픈 일이 일어났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거야. 야곱은 무척 슬펐단다. 라헬을 많이 사랑하고 있었거든. 마침내 야곱은 고향 집에 도착했지. 아버지 이삭은 살아계셨지만 어머니 리브가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어. 나이가 많은 이삭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단다. 에서와 야곱은 함께 아버지를 묻어들였지. 그 후에서는 다른 나라에 살겠다고 떠났단다. 야곱은 자기의 열두 아들과 함께 헤브론에 계속 살기로 했지. 결국 야곱이 아버지 재산을 모두 물려받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모두 그대로 이루어졌지.